아, 원래 도댕이병에는 약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약이 균이라서 약이 없다고 지금 학계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써 보니까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 이게요? 예, 예.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웃음> 예. <오케이>. 한번 써 보세요. <웃음> 예. 아,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요? <웃음> 예. 어쨌든 농민분께서 이걸 사용하시고 예, 예. 감자 더뎅이병의 효과를 보셨고 예, 예. 이 수박에도 효과를 보셨다고 하니까 예, 예. 선택은 농민분들이 하시는 거고 맞습니다. 예. 써보신 농민분께서는 이게 예. 그만큼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예, 예. 네 저는 지금 경남 밀양에 수박밭에 남아 있는데요 이 수박밭은. 그 전에 감자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감자밭에 더덩이병이 와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그 약을 쓰고 나서 이 더덩이병이 거진 사라졌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방법을 쓰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 2호 이렇게 나눠진 게 뭐예요? 1호는 수박 자체가 속이 빨갛습니다. 속이 네. 일반 수박이고, 이온은 속이 노랗습니다. 그리고 가피가 흑비고. 이게 보통 수박하고 음. 다른 건가요? 예, 다릅니다. 이거는 보통 수박은 대가로서 거의 한 7kg에서 10kg 나가고, 네. 또 밑에 애플 수박이라는 자체가 그거는 뭐, 1kg에서 뭐 800g, 500g, 요래되고, 그거는 한세개 달리고, 요런, 한, 한 나무에, 요거는 추수를 시킨 겁니다. 2kg에서 4kg. 아, 그, 중간이네요? 예, 딱 중간입니다. 그, 뭐, 요, 요즘 핵가족이다 보이긴 해. 이제 뭐, 큰 수박은, 딱이 나면은 다못먹고 이러는데, 요거는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한 가족이 먹기딱 좋습니다. 아. 좋고, 또, 당도도, 워낙 좋아요. 얼마입니까, 당도가? 당도가 한 10, 한 3% 나옵니다. 보통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이 작업을 하다가 보면은, 당도에 실패를 봤는데 마기 항탄인가, 야가 항이 들어간 상태에서, 어, 당도가 무척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감자로 이 하우스에, 감자를 9월 달에, 9월 한 20일대가 심었습니다. 9월 20일 내가 심었는데, 작각을 했는데, 전에는 뭐, 더더기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더더이 병도 나아진 뿐 아니고, 응. 어, 감자 수확량도, 전에는 120박스가 나왔습니다. 20kg치가. 지금은 한 130박스, 140박스가 나옵니다. 아, 더 많이 나오네요? 예. 그거를 한몇 년을 하다 보니까 무척 좋아졌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우리 수박도 막이 양단을 흩쳤습니다 아,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성분이라는 자체가, 당도 올라오고 흰가루 병에, 무척 강합니다 아, 수박은 아. 특히 흰가루 이게 참문제인데뭐 어, 항성분이 들여다보이긴 해 흰가루도 무척 좋았었습니다 아 흰가루도 좋아진군요? 예예 아. 우리 해맑음에 해원들이 한 37농가 됩니다 아. 37농가인데 수박 감자가 9월 한 20일 대가한 10월 10일까지 한 250동을 심습니다 예. 그걸 심고 우리 작업을 하고 작업을 하고 여는 이제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이 우리 해맑음 수박이 들어갑니다. 아, 한주 수박. 예. 네. 그한 종에 얼마 들어가는 하면 일반 대가는 한600종 들어가는데 우리 해맑음 수박은 한 배로 1,100 종에서 1,200 종 들어갑니다. 오, 많이 들어가. 예, 그한 나무에 한한 나무에 한 뒤만 다니까 이제 당도라든지 이런 게 좋아요. 아, 수박이 좀 건강한 겁니까 지금? 예, 수박이 무척 건강한 겁니다. 이 수박 꽃이 네. 요리 작습니다. 이 대, 일반 대각보다 무척 작습니다. 아, 그래요? 예. 수박은 항상 서가 나갑니다. 아. 예, 수박이 이렇게 눕으면은 이 세력이 안 좋고 자기 힘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아. 이제 이 수박이 서가 있다가 나가가 수박이 이제 어느 정도 형성하면은 네. 야가 힘이 없다 보면 눕습니다. 수박으로 갑니다. 니다 아. 예. 지금은 아직 그매가안 예. 들였으니까. 청년이라고 보면 되지요. 청년. 예. 아, 그럼 이 해맑은 품종은 국산입니까뭐 수입품입니까? 어, 우리 미랑만의 육종을 했습니다. 개발해 가지고 이거는 세계적으로 우리 미랑시만 요 종자가 있습니다. 그럼 미랑의 새로운 브랜드가 되겠네요. 앞으로 그래 할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장님은 비롯하여 네. 뭐센터에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럼 이, 지금 해맑은은 그 심으신지가 얼마 되셨어요? 3년, 2년 동안에, 이제, 시범포를 해가지고, 2년 동안, 여덟 종을 심어가지고, 품평회를 거쳐가, 그래가, 우리가 이거 발굴해가지고, 요품종을 했습니다. 아... 그래한 5년 차? 지금, 6년 차 들어갑니다. 6년 차? 예. 독격적으로 그 시장이 나온 지는 얼마됐습니까 시장 나온 지한 3년 됐습니다. 이게 3년? 예, 예. 롯데 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작년에는 그, 지혜 편의점에, 한 개짜리 박스를 담아고 전국적으로 지어서 편의점에도 납품이 들어갔습니다 마귀 형태은 언제 어떻게 사용하세요? 더덩이병이 좋다 해서 번년 전에 써봤습니다 써보니까 이제 괜찮다 뭐한 80% 90% 치료가 됐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장모반에 서기로 되었습니다 해말금 우리 농민들만 모인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어, 해말금 이, 농민법인인가? 예. 그 회장님이시죠 지금? 예예예. 예, 예. 그, 그 자랑 좀 해주세요. 우리 해맑은 뭐 회원이 37명입니다. 37명인데 이제 참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농사를 같이 똑같이 지니까 이제 올해는 6월 한 초대 가지고 이제 홈쇼핑부터 판촉을 하면서 더욱 더 이제 알찬 브랜드를 만들려고 지금 시와. 우리 해맑은 회원들과 이래 지금 회의 중에 항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홈쇼핑도 나가요? 예 6월 달에? 6월 달에 이야 완판 되겠네 완판 되도록 노력해야지 <웃음> 예아 <웃음> 이게 마귀왕산입니까? 예예예 아야 이게 감자 더뎅이병 딸기 위황병 예, 예. 배추 무사마귀병 이 좋다고 돼있는데 이게 우리 처음에는 이 더뎅이가 이 정도로 심했습니다 아, 어, 예 농가가 대체적으로 한 20% 농가가 해마다 작업을 하면은 네. 이게 때문에 애로점이 참 많았습니다. 네. 많다 보니까 우연히 이걸 발견해가지고 이걸 쓰니까 네. 치료가 됩니다아 예. 이게요? 예그 전에는 좀그 전에는 무척 심했습니다. 더듬이 병이예예 예. 아. 이런 조건이 참 이게 무슨 숙제가 해결이 안 되다가. 우연히 이걸 쓰게 돼서 치료가 됐습니다. 아, 예. 아 원래 도댕이병에는 약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약이 균이라서 약이 없다고 지금 학계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써보니까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 이게요? 예, 예. 이걸 그러면 지금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여기 한 2, 3년 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웃음> 예. 네. <웃음> 한번 써보세요. <웃음> 예. 아,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요? <웃음> 예. 어찌됐든 농민분께서 이걸 사용하시고 예예. 감자 더뎅이병의 효과를 보셨고 예예. 이 수박에도 효과를 보셨다고 하니까 예예. 선택은 농민분들이 하시는 거고 맞습니다. 예. 써보신 농민분께서는 이게 예. 그만큼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예그 아, 사실을 저희도 그냥 전달만 해드리는 거니까. 아이거 이거 모르시는 분 아닐 거 아니에요 모르시는 분들도 그죠? 많많을 겁니다만. 예. 야이. 근데 이름이 마귀황탄이야. 예, 예. 예 무서워요, 이름이. <웃음> <웃음> 왜 <마귀 황탄인지> <웃음> <웃음> <웃음> 아, 예. 왜 마귀황탄인지 아십니까? 무사마귀 이기 있다고 해서 아, 무사마귀에 마귀. 예. 아, 그럼 이거 황은 유황병이나 딱이에 어, 예, 황. 황. 예. 탄은 총알. 총알. 아, <웃음> 예, 예. 무사마귀에 좋고. 음. 그다음에 유황병 내지는 또 예. 유황이 들어 있서 황이고. 예, 예, 예, 탄은 총알이고. 예예. 예. 아, 그래서 마귀황탄이군요. 이름은 웃었지만 효과는 무철소스. <웃음> 어, 마귀 항탄의 주 성분이, 그, 바실, 바실러스 빌렌지시스라는 미생물이 있는데, 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항균, 항균 활성 물질하고, 그, 여기 포함되어 있는 황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 포함되는 천연 암석 분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하고, 그 다음, 더불어 포함되어 있는 황이 있기 때문에, 어, 감자 더듬이 병이라든지, 뭐, 수박 흰가루 병이라든지 효과를 푸는 것입니다 어, 그럼 그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까? 어, 정식 전에 토양 혼화를 해가지고 경운 한번만 하면 됩니다. 아, 그때 한번 사용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 기비 같은 거네요? 네, 예, 기비하고 같이 처리합니다. 아, 그때 한번 하면 끝난다? 예, 그렇습니다. 한 동에 몇개 정도 넣어야 됩니 어, 한 동보다는 100평에 어, 10kg 사용하시면 됩니다. 100평에 10kg 한 포?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수박이라든 감자 더덩이 병 딸기문 시드름병 그 다음 배추무사망이병 이런데 한번만 사용하면 되는데 지금 이런게 현재 병들이 다 불치병이기 때문에 어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사용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Here we go.